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오늘 들고 올 것은 오늘 들고 온 것은 바로 트위지비에서 나온 트위지비 에코 만년필인데요 네 일단 겉모습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러가지로 좀네 여러가지로 좀 말이 좀 많았던 녀석이죠좀 개인적, 개인적으로 개인적좀 말이 좀 많았던 게 이게 중국제냐 대만제냐 라는 걸두고 꽤나 말이 많았던 제품으로 전 알고 있는데요 뭐 이거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꽤나 네. 저도 솔직히 이거 알아보다가 솔직히 좀놀랐어요 이거를 대만제나 중국제나 라는도 꽤나 가거든요 저는 근데 메이드 인 타이완도 그냥, 그냥 대만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일단 본격적인 리뷰 앞서서 가격부터 설명 드릴게요 가격은 총 4만원에서 5만원대로 국내에서는 정발이 된 걸로 총 4만원에서 5만원대로 구매하실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직구가 가능한데요 직구로 가능한데 문제는 아마존에서는 직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제가 아마존을 통해서 원래 직구를 하려고 했는데요 직구가 일단 트위시비 자체가 아마존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트위시비 에코 만렘필을 아무리 찾아도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거 유의주, 유의해 주시고요 일단은 뭐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가격대를 설명되었고 이제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합시다 무게는 잠시만요 저 우리 저 그렇죠. 우리 밑에서 꺼내야 되는데 아, 무게는 22g 정도로 꽤나 어, 준수한 무게를 자랑하는 편입니다. 22g 정도 보입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외관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있고요 일단 피스톤필러 방식으로 여기 밑에다 여기 돌릴 수 있는 어, 피스. 피스톤이 돌릴 수 있는 저 나사, 나사식의 피스톤이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트위집이라는 여기 각인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립 부분에 대해서 클립 부분은 송중이 많아서 상당히 단단하고요 근데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이것도 어, 사어머드 제품이었으면 요거는 스프링 스프링 클립 처리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물론 이 처리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이 처리 방법도 상당히 짱짱하게 되어 있어서 꽤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요 위에도 트위십이 여기 마크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그 다음에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부는 일단 첫 이제 내부는 이제 데몬 형식으로서 안에 피드랑 피드랑 필이랑 닙 부분이 연결 부분도 다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어 안에 잉크 잔량이 얼마나 았나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잉크가 다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필기감을 제가 설명해드릴 건데요. 필기감은 상당히 사각사각거리는 필기감입니다. 상당히 사각사각거리고요. 네, 지금 넣은 잉크가 일단 펠리칸의 펠리칸 잉크거든요. 펠리칸 잉크 중에서도 꽤나 어 뭐라고 해야되지 꽤나 묽은 편에 속하는 그런 인데 상당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상당히 잘 나오고 사각사각 거리면서 네 사각사각거리는 표기가 옮가지고 있고요 네 물론 필압에 따라서 필압에 따라서 물론 약간씩 이게 바뀌긴 하지만요 이게 지금 필기감에 상당히 독특한 게 일단 사각사각거리고 일단 장시간 사용해도 무리가 없게끔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일단 펜촉을 보시면 펜촉도 일단 상당히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펜촉이에서 말씀드릴 게 많은데 펜촉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단단하게 제작되어 있어요 상당히 단단하게 제작되어 있어서 오래지난 장시간 사용해도 무리함 없이 무리함 없이 일정한 일정한 일정한 크기의 글씨체로 쓸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일단은 상당히 단단한 지질로서 힘을 좀 세게 주지 않는 한은 두껍게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굳이 두껍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 만년필 말고 다른 만년필을 추천드립니다 이걸로 괜히 힘써서 무리하게 힘을 줬다가는 어, 괜히 님만 상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여기서도 그리고 이트위지베코에서도 상당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바로 여기 피스 핏이 있는 요 피스톤 필러입니다 이 피스톤 필러가 왜 불만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일단 저번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들었던 영생 3008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걸 따로 조정할 수 있어요 따로 조정을 해가지고 요거를 돌려서 돌려서 따로 조정을 이렇게 해서 올리다 내렸다가 할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 올렸다 내렸다 하는 순간 요거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필 여기 있는 나사가 빠져 나와요. 빠져 나와 지금 잉크 가 들어가 있어서 자세히는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여기 잉 여기를 여기 돌리게 되는 순간 여기가 여기가 피스톤이 이게 빠져 나와요. 여기 피스톤이 이게 빠져 나와가지고 여기 나사가 흘러 빠져 나와요. 빠져 나와가지고 다시 음. 어 잉크, 잉크가 부족한 경우에 잉크가 요만큼 남았을 때 여기까지 올려서 사용하고 싶어도 올려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이 저는 솔직히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까지 사용을 안해봐서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까지 아직 아직 여기까지 남을 때까지 써본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영생 3008에서도 그 영생 3 0 0 8에 썼을 때도 그런 불편함이 있어, 있었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것도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만 여기까지 어, 파만리의 파병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